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% 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.77520, 5.16185 토대로 면밀히이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경 상해소득보상자금 등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최장의 손상, 고뼈의 폐쇄골절 장애로 지급률 35%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경추부 추가판 타조증으로 지급률 15%를 인정하되 상해 기여도 40%를 적용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. 그런데 2017년 6월 28일 후각소실, 장애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. 1. 이 사건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. 이 사건 교통사고 일로부터 2년 이후에 진단받은 이 사건 장애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후유장애 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피건데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이래 지급률이 50%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 상해 50% 이상 소득보상자금으로 매 사고마다 이 50% 이상 소득보상자금 가입금액의 10%에 해당액을 매년 사고 발생일에 10년 동안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.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장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 후인, 2019년 11월경에 즉이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후유장애 발생기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일반 후유장애 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. 이 경추부 추방판 탈주증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8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장애의 지급률 6%에 해당하는 일반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경추부 부 추간판 탈출증 장애의 지급률 15%임을 주장하면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장애의 지급률 15%에 강내로에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, 고뼈의 폐쇄골절 장애의 지급률 35%를 더한 지급률 합계 50%를 초과하는 장애를 입었음을 이유로 일반 후유장애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비고의 위지급률 동의는 원고의 기망 등에 의한 것이라거나 신의 측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간소 청구에 대한 판단, 원고는이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이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